어 그래서 요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 자2일날 얼마 안 됐죠? 네, 오늘 이일이구나 오늘이군요. 후지 뉴스 네트워크랑 아사히 뉴스 네트워크에서 요, 요 보도를 했어요. 일본이죠? 일본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 한국 관광기자 발급 신청을 위해 한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선 일본인들의 모습. 야 <웃음> 이게 한국관광비자를 받아야 되나봐요 이제 한국에 오려면 그럼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자 그냥 가서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발급을 위한 정리권이 있대요 이 정리권을 받아야 어그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이걸 150매니까 근데 받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해요줄 서는 거죠 밤새 줄 섰다고 합니다 한국비자오픈런 이런 거죠 지금 왜요? 이 문화를 가졌잖아요. 문화를 가졌잖아요. 한국 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이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이 외국 분들이 한국 정말 오고 싶어할 것 같거든요. 아니 오징어 게임의 나라 한번 와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 와서 아 이게 한국 와가지고 무화과꽃이 피었습니다. 또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자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 외국 분들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많이 쓰시는데 에어비앤비에그 숙박 말고도 그 어떤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할수 있는 액티비티나 활동 같은 거 예, 그런 거 이제 올릴 수 있거든요. 걷다가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어뭐 플레이 오징어 게임 뭐 후키드 게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인코리아 <웃음>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 가지고 그냥 돈 받고 저기 그 오징어 게임 할수 있게 무광꽃이 피었습니다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 봐주고 그, 그 저기 그 이거 있잖아요 할게 만들고 음 그거 하면은 아마 되게 많이 와서 할걸요 <웃음> 아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급, 비자 발급을 위한 정리권을 받기 위해서 150매 요거 받기 위해서 밤새 줄도 섰다고 하고요 그 한국 오고 싶어하는, 오고 싶어하는 이유 이유를 또 물어봤대요 보도에서 근데 그 이유도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어 한국 남친이 군대가서 예 <웃음> 네. 그거 와야지 한국 남친이 군대 가는데 와줘야지 <웃음> 아 군대 이게 제가 지금 군대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대 이후에 이렇게 짧은 머리 처음이거든요. 예,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뭐 저는 에, 싱글인 채로 가서 싱글인 채로 왔지만 어쨌든 한국 남친이 군대 가서 예, 배웅해 주려고. <웃음> 아주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쇼핑하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제주도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힐링하고 싶다. 하여간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연예인 이 갔던 지역들을 방문해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되게 이유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안 끝나죠? 내용이. 아주 이어져요. 자, 한눈에 보는 2021년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 이게 2021년 건데 이게 주요 방한국 21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남녀 3만 800명이에요 이게 또 중요한게 젊은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예,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어하는가 앞으로 미래잖아요 예. 봤더니 해볼게요 한국 오고 싶어하는 3년 내에 한국여행 오고 싶어하는 그 의향이 무려 47%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한국 오고 싶다 하는 사람이 조사한 사람 중에 47%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것도 3년 내니까요 2024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 오고 싶냐 목적지 방문 예상 시기 여기 보시면 2022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2023년, 2024년으로 그러니까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너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싶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1위가 일본입니다. 이거,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조사라고 보는데 일본이 관광대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관광대국이거든요. 어, 한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예, 일본이 1위인데 한국이 무려 2위까지 잘 올라갔고요. 싱가포르, 태국, 미국. 세상에. 야, 미국이 5위밖에 안 돼요? 태국, 음, 싱가포르. 그래요. 그러면 한국이 이제 2위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중국. 중국 분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 상위 3개국이거든요. 첫 번째 일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게 옛날 같았으면 아마 중국 분들 한국이 1위였을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약간 감정이 좀안 좋아지는 그런 게좀느껴지지않아요 옛날에는.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중국도 일본보다는 한국 한국도 일본보다는 중국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한국 중국이 조금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요 어, 중국 분들이 음 한때 한국에 여행시장을 뭐 거의 휩쓸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좀 많이 붐비기도 했고 또 맛있는데 많이 먹으러 못간 적도 있고 사람이 많아서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어 이건 조금 조금 이제 보구요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태국 이게 태국도 그렇구요 그 이쪽 동남아 쪽이 일본에 그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태국도 뭐 일본 거리도 있고요, Japan Street 도 있고 태국과 일본과의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들이 많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갑니다. 일본이 좀 압도적이네요. 태국 쪽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데 일본 분들이 대만, 미국, 한국 네, 이렇게 어, 비슷해요. 근데 비슷 비슷하고 참고로 일본과 대만도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죠. 그래서 대만 분들도 아마 일본이 1위, 네, 여기 있네요. 대만 대만 보시면, 일본이 압도적이죠? 그니까, 대만도 일본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야, 역시, 일본이 압도적이고요그 다음에, 홍콩이, 어, 전좀 의외였어요. 홍콩이 일본, 대만, 중국이에요. 한국이 좀, 없어요. 물론, 이제, 홍콩 같은 중국계니까, 대만, 중국이 들어가 있는 거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좀, 우리가, 좀 낫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또, 우리가 수출해보면, 을 홍콩이 되게, 우리 거 수출 많이 해줘서, 우리나라가 흑자보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해주는 게또 홍콩이거든요? 물건 많이 사주길래 많이 와주고 싶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하여튼, 홍콩도 일본이 좀 압도적이네요. 말레이시아. 어, 말레이시아도, 어, 저는 확실히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교류가 없거나, 조금 이 나라하고의 뭐 이렇게 긴밀한 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줄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레이시아도 우리랑 좀 그런 게 부족해 보이는데 없네요. 일본, 태국, 싱가포르, 그다음 에 인도. 아 인도, 인도, 싱가포르, 미국, 일본인데 어. 아 인도도 이제 한국 좀 들어갈 때 됐는데 예. 자 그냥 베트남입니다. 아 근데 참고로 중국, 인도 이쪽에서 이제 한국 여행, 한국이 여행으로 오고 싶은 가장 어... 음, 가장 오고 싶은 나라 아,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웃음> 너무 많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가 터져나갈 수도 예, 있어요. 어쨌든 예 그렇게 베트남 베트남이 한국이 예, 높네요. 베트남 일본하고도 가까워서 예, 일본도 높고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일본 1위 말레이시아 2위 한국 3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1위, 한국 2위, 싱가포르 3위 이렇게 되네요 한국 많이 있네요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대만, 대만 보시면 역시 일본 음, 압도적이죠 어 그리고 이제 필리핀, 필리핀도 일본 음. 그 다음에 프랑스, 사실 프랑스 정도 되면 관심 없어요 아시아에 이제 왜냐? 바로 옆에 좋은 데가 너무 많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음, 아, 누구한테 들었다. 그때 덴마크 친구였나? 아니면 독일 친구였나? 그, 제가 동남아 여행할 때, 어, 그 한국 사람들은 되게 축복이라고. 왜? 그랬더니, 이렇게 물가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 이런 동남아가 가까이 있지 않느냐. 자기들은 여기 오려면 너무 힘들다, 너무 멀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처에 갈 좋은 곳이 그것도 되게 저렴한 비행기값 그리고 실그 심지어는 육로로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아직 어,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 아주 메인스트림까지 올라오진 않은 예, 그런 나라들이니까 러시아가 그래도 한국 많이 오고 싶어 할줄 알았는데 태국, 중국, 일본 미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아시아의 대표, 여전히 일본이어야 되는데 오, BTS가 한국이 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이건데 젊은이들이잖아요 멕시코나 뭐 이런 나라 가까이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반대로 캐나다는 미국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행을 이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재밌죠. 예, 미국, 영국,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터키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그러니까 이 터키도 유럽이니까 이탈리아, 독일? 아 근데 일본이 들어가있어요 이런 거 이제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영향력도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람에미리트, 인도, 싱가포르, 영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 태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그래서 이런 걸볼 때마다 야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많이 발전했다 진짜 많이 발전했다 야 우리가 일본 다음이라고 후덜덜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 일본 이겨야 돼 일본 이겨야 돼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 영향력 이런 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고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다만 일본의 영향력이 과연 예전과 같냐라고 하면 아니, 일본이 예전보다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영향력은 과연 어떠한가? 옛날에는 영향력이 아예 없었죠. 예. 네. 근데 영향력이 점점점하더니 지금은 오우씨, 야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우리는 대단하다. 예. 진짜,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 많이 왔다. 어, 우리 많이 왔다. 한 10년 후에 어, 아마 다, 다 한국, 아, 더 많이 한국 오고 싶을 걸, 걸,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국이 할게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도 생각보다 할게 없다 한국에 다 있어요 웬만한 건그 어, 외국에 있는 독특한 문화를 우리가 가져오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좀 몸이 더 회복이 되면 발리 우붓 댁게 가고 싶거든요 우붓 가서 이렇게 요가 꾸준히 하면서 좀 힐링하고 싶고 근데 그거는 발리의 우붓이라는 그 지역 그 지역의 날씨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되게 많이 몰려든 호주 관광객이나 이런 힐링을 원하는 약간 히피 같은 뭐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섞여서 만들어진 그 지역만의 되게 문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가져오긴 좀 힘들지만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되게 좋은 산 우리도 좋은 산 많이 있고요 아 물론 히말라야 같은 산또 아니겠지만 어 예쁜 바다 우리도 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고 좋은 데도 많고 뭐 아니면은 뭐 액티비티 어 있더라고요. 아 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전 세계 최고들을 보고 걔네랑 우리랑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남들하고 나를 비교할 때 남들의 잘한 것과 나의 나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나는 달리기를 못하죠. 당연히. 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나는 돈을 잘못 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울해지죠. 나보다 키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나는 키도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악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세계 한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있는 건데. 예. 네. 아니면 내가 최고인 분야 하나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머고다 비교해서 다 나보다 못하네. 이래버려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존감 많이 올라가겠죠. 어쨌든 우리 되게 부족하다. 우리 뭐갈 만한 데 별로 없다. 놀 만한 데 별로 없다. 볼 만한 데 너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저전 저 이제 세계 여행까지 하고 온 사람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음 우리도 좋은데 진짜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개발하고 또 알리고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이고 하면 나중에는 한국을 더 많이 와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